바로 빨리 끝나기를 바로 빨리 안정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그 관심을 일단 가지고 조금 작은 노력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더 따뜻하게 아이더